아빠 이거 냄새 좀 봐봐. 와 아빠 어버이날 선물 주는 거야? 응. 고마워. 이거 어린집에서 이거 선물 받아서 했다어 어린집에서 받아왔어? 응. 고마워 우리 집 사랑해. 아 냄새 좋다. 그래? 응. 아빠 사랑해요. <웃음> 아빠도 우리 집 사랑해요. 아빠 나와주시고 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빠도 좀 사랑해